단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고객들이 검색하는 검색어를 키워드라고 얘기해요. 이 키워드는 스마트 스토어에는 상품명에다가 넣게 돼요. 쿠팡은 키워드 칸이 따로 있어서 단어 20개를 넣어주면 자동 조합이 되는데 다른 경쟁자가 나의 키워드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쿠팡에서 판매를 하기가 훨씬 쉬워요. 훨씬 좋고. 음. 그 이유가 사과를 사는 사람들이 같이 살 만한 제품들을 또 같이 이렇게 팔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사과라는 것도 막 예를 들어가지고 산나물을 파는데 산나물을 팔면서 산나물 사는 사람들이 쌀도 살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쌀도 검색어에 넣는 거예요. 그럼 쌀을 검색했던 사람한테 산나물이 같이 노출되게 할수 있거든요. 그게 쿠팡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응. 그래서 이 키워드라고 하는 거를 상품명에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가 좀 힘들어요 음,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메인 키워드 대표 키워드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할때 고객이 제일 처음에 이 상품을 보고 인지할 때 뭐라고 부르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손에 마이크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제 손에 들어있는 이 사, 상품을 마이크로 인식을 하시죠. 그럼 고객들은 제일 처음에 검색하는 대표 키워드가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는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에 왔을 때 이동하면서 써야 되니까 거기에 부수적인 키워드가 다 같이 옆에 붙겠죠. 단어들이. 뭐가 붙을 수 있을까요? 이동식이 붙을 수 있겠죠. 그럼 이동식 마이크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중형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단어 플러스 메인 키워드. 어. 근데 제가 이걸 또 무선으로 쓰고 있죠. 음, 이동식, 무선, 마이크가 되죠 이렇게 세 개가 되죠 그러면 은이세 개의 키워드가 조합이 되면 은 고객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단어로 여러 개를 쓸까요 타이핑 일부를 많이 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구체적인 그 상품을 찾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매할 고객들이 이렇게 키, 키워드를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은 당연히 검색량은 어떻게 될까요 검색량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렇게 키워드가 많으면 당연히 줄어들죠 응. 왜냐하면 고객들 중에서 이렇게 이동식 무선 마이크를 찾는 고객은 마이크를 그냥 찾는 고객보다 당연히 내가 구체적으로 찾는 니즈가 확실한 거니까 더 줄어들 거예요 대신 상품수도 어떻게 될까요? 상품수도 줄어요 응, 그쵸 이거 이 제품을 딱 가지고 있는 자들만 팔수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제가 강사예요 그쵸 강사라서 제가 진짜 찾고 싶은 게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이크가 너무 필요해서 음. 강의용, 휴대용, 마이크 겸 스피커 세트 뭐 이런 식으로까지 찾을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찾아야 정말 정확하게 내 상품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하에 그렇게 되면 이 키워드는 황금 키워드가 돼요. 황금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다른 판매자들은 쓰고 있지 않지만 나는 쓰고 있어요. 다 근데 이 키워드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람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강사용 이동식 무선 마이크랑 스피커 세트니까 이거가 뭐가 좋은 모델인지를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서 찾아보고 괜찮은 회사의 제품을 검색을 한 다음에 이 제품을 찾아내겠죠.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정보성 키워드이기도 해요. 쇼핑성이라고 하는 상품성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정보성 키워드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 천명초가요 맞나요? 네. 그게 몸에 어디에 좋을까요? 염증 완화? 이런데 좋죠. 네. 그러면은 염증 완화, 여드름에 좋은 뭐, 식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즙?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검색을 한다. 염증을 낮춰주는 음식? 이런 걸로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키워드를 내 상품명에다 같이 쓰는 거예요.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 뭐 천년초 이런 식으로 백년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써놓고 제가 상품을 올려놓고 블로그에다가 글도 같이 쓰는 거예요 천년초는 예로부터 이런 효능이 있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 블로그 글이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많이 읽혀지면은 아 내가 천년초 즙을 먹어야지 건강해지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이 상품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찾게 되겠죠 이 판매자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게 정보성 키워드와 쇼핑성 키워드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상품에서 팔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황금 키워드는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코르셋이 뭐예요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제가 이게 늑골을 줄여 가지고 몸을 줄여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저는 늑골을 줄이고 막 이렇게 흉통을 줄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별로. 근데 제가 이걸 아는 이유가 제가 이걸 많이 팔아야 되니까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찾아보니까 코르셋을 사는 고객들이 생각보다 샀던 다른 경쟁사의 리뷰들을 쭉 읽어보니까 몸이 여리여리해지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쭉 해놓으니까 아 다이어트 코르셋 흉통 줄이기 코르셋 이런 식으로 팔아야겠다 라고 하는 키워드가 생긴 거죠 요거를 제가 상품명에다가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다 쓰게 되면은 다른 판매자들은 그런 키워드를 모르면 못 쓰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써놨으니까 제 상품만 쇼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품 몇개안 나오니까 저한테서 사게 되는 거죠. 제가 비싸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광고를 안 하고 지금까지 매출이 쇼핑몰 매출이 되게 높은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광고를 하는 게딱두 가지 상품밖에 없는데 하나는 영양제 알부민이라는 영양제를 파는데 그 영양제가 알부민 외에는 다른 키워드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 얘가 해외에서 오는 영양제거든요. 그러면 해외에서 오는 영양제는 식품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뭐 간에 좋은 영양제 이런 얘기를 못 써요. 상품명에음 그걸 쓰면 식약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 쓰니까 저는 이거를 광고로 위에 올려놔야지만 되는 거예요. 얘가 14만 8천 원짜리인데 제가 받는 가격이 4,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 팔을 때 10만 원 가까이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써서라도 얘를 위에 올려놔야지 하나라도 팔려야 저는 돈을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상품 두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이 황금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팔아요. 이렇게 팔면은 미비하게 나가기는 해요. 미비하게 나가지만 이렇게 미비한 상품들을 많이 갖다 놓고 마진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판매의 그 스킬이 하나 있고 근데 우리는 그 상품들이 다 뭐예요? 농산물이죠. 농산물은 다르게 부를 이름이 없어요. 사과, 애플 빼고는 다른 거 없죠. 근데 애플 검색하면 핸드폰이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사과라는 말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과라고 하는 검색어에서 중형 키워드와 소형 키워드를 최대한 잘 찾아내서 상품명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에 대한 제일 기초적인 방법이 있는데 기초적인 방법의 가장 일 원칙은 잘 파는 판매자의 페이지를 참고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사과할까요? 당근할까요? 뭐 할까요? 사과. 사과할까요? 사과. 네, 사과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는 1번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통합검색 페이지예요. 이 통합검색 페이지라는 거는 아직 쇼핑 더보기를 눌러가지고 상품을 여러개를 보고 있는 중이 아닌 거예요. 고객들이 여기에 있는 1, 2, 3, 4, 5등, 5, 6등에다가 광고하고 있는 애들 얘네들만 보고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상위 노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위쪽에 보면 브랜드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여기 브랜드가 써 있고 모바일로 봤을 때 핸드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딱 봤을 때 옆으로 이렇게 넘기거든요. 고객들이 옆으로 넘길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브랜드인 거예요. 그 브랜드 중에서 산지에라고 하는 브랜드가 제일 처음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꿀땡이사과가 나오고 그 다음 산드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단농이네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키워드 추천으로 넘어갑니다 네개까지 브랜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키워드 추천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칸에 들어가져 있으면 제일 좋겠죠 응. 일단 이 브랜드칸 전체로 에전 나왔을 때는 에산지의 상품이 안 보여요 그죠 전체 상품을 봤을 때는 산지예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산지예는 뭘한 걸까? 뭘한 걸까요? 이 브랜드 칸에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한 거죠. 어떤 작업을 했을까요? 첫 번째 브랜드를 상표를 등록을 해가지고 상품을 등록을 한 거죠. 브랜드 등록을 한 거죠. 그리고 보면은 산지예 상품이 753개가 있어요. 그 얘기인 즉슨 어떻게 하나의 회사에서 저렇게 많은 상품 등록이 있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잖아요. 이거는 산지혜가 일부러 상품을 여러 판매자들한테 푼 거예요. 니네들이 영업해와. 나 상품만 줄게.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는 사원들이 많아지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아 산지혜 브랜드로 상품이 많이 등록이 되네. 이 브랜드가 사과 카테고리에서 유명 브랜드구나. 라고 시스템이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산지혜라고 하는 브랜드가 유명세를 떨치게 돼서 네이버에서 제일 첫 번째 브랜드 칸을 차지하게 돼요 이거를 알고 있는 회사인거죠 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랜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브랜드는 아직 못 들어가잖아요 아직 많은 판매자도 없고 우리가 아직 브랜드도 안 냈고 하면 키워드 추천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키워드 추천 요거는 쇼핑 더보기로 들어갔을 때 <웃음> 자, 사과라는 검색어를 검색을 하면 한달 검색수가 18만 건이에요. 근데 상품수가 117만 6천 개가 있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사과에서는 우리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초기 셀러들은 근데 여기 키워드 추천해보면 은 키워드가 정말 많아요. 청송사과, 못난이 사과, 꿀사과, 세척사과, 흠집사과, 선물세트, 썸머킹, 문경, 뭐 털보네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쓸수 있는 키워드는 상품명에 싹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고객들이 아까 전에 여기에서 넘겨서 볼때 청송사가 제일 먼저 뜨잖아요. 청송사가 제일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문난이 사과가 떴어요. 그 다음에 꿀사 가거든요. 못난이 사과가 있으시면 못난이 사과 꼭 올려서 같이 상품명에다 포함시켜서 나오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못난이랑 이쁜이랑 같이 판다고 하더라도요. 못난이를 키워드로 넣으시고 그리고 못난이를 옵션과 그리고 예쁜이를 옵션으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지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한 페이지에서 예쁜 애랑 못난 애랑 같이 팔리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에서 상품이 많이 나그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있는 거에 보시면은 여기 구매건수, 구매건수 이렇게 보이실 건데, 여기가 2700, 2373건, 그리고 옆에가 구매가 9999가 찍혀있죠. 저 구매건수는요, 6개월치 누적치에요. 그리고 리뷰수는 상품 등록한 후부터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구매 숫자보다 리뷰 숫자가 많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어요. 네. 구매 숫자는 왜 얼마 없는데 쟤는 구매가 200, 300건밖에 없는데 리뷰가 1000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거는 구매가 6개월치에 추정치고 저거는 상품 등록한 다음부터니까 얘가 제일 처음에 상품 언제 올렸냐가 다른 거예요. 음. 그때 여기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에서는 상품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품명에서 가장 어, 실패하지 않는 상품명 짓는 방법 그거는 자, 이렇게 광고들이에요. 광고 광고 광고 건너뛰어서 얘가 진짜 1등입니다. 얘가 1등이고 제가 화면 조금만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글씨 보이시나요? 여기 적힌 거? 거의 뭐 시력 테스트급이죠?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사과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쇼핑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서 우리 그거를 같이 볼게요. 공통점, 공통점 찾기 해볼게요. 1, 2, 3, 4등,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지금 1등, 2등, 3등, 4등 하고 있는 애. 또는 5등, 6등까지 보시면 제일 좋은데요. 자, 1, 2, 3, 4, 5, 6등이 똑같이 하고 있는 상품명의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몇개 있어요. 한 개는 아니고 몇 개. 뭘까요? 아, 길다. <웃음> 별로 안 긴데요. 이 정도면 짧은 겁니다. 글자 수는 서른자 이내로 해주시는 게 네이버가 제일 사랑하는 거고 어, 두 번째로 사랑하는 거는 4 9자 이내예요. 그래서 서른자에서 4십자 사이로 쓰시면 가장 평범합니다. 아 이렇게 전문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냥 되게 직선 딱딱 딱 봤을 때 상품명만 놓고 봤을 때 공통점들을 찾아보세요. 한 회사를 빼고 나머지 회사들이 똑같은 걸 쓰고 있어요. 사과를 제일 앞에 썼죠. 네, 대표 키워드를 제일 앞에 썼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이고 공통점이고 두 번째 찾아보세요. 두 번째 보장도 5키 네, 5kg. 5kg라고 써져 있죠. 5kg, 10kg라고 적혀져 있죠. 이게 상품에 항상 네이버가 원하는 게 이런 규칙이 있어요. 네이버가 원하는 규칙 중에 하나가 원래 공산품인 경우에는 브랜드명, 모델명, 그리고 속성, 값을 쓰고 뒤에다 키워드를 쓰라고 해요. 이 얘기인 즉슨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코르셋 말씀드렸는데 얘가 브랜드가 어라운드 랩이고 모델명이 네살 라텍스 코르셋이에요. 네살 라텍스 코르셋이 얘의 모델명이고 얘 사이즈가 S, M, 라지에 블랙 스킨 컬러가 있어요. 응, 이게 속성이에요. 속성 또는 옵션이라고도 얘기해요. 요거를 쓰고 마지막에다가 제가 뭘 아까 말씀드렸죠? 키워드라고 했으니까 흉통, 흉곽, 줄이기 이렇게 쓰면은 제일 베스트한 상품명이 되는 게 공산품인 경우에요. 브랜드명, 모델명, 속성값, 키워드 공산품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제조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경우에도 이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 농산물을 판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는 많이 없거든요. 산지직송을 고객들은 더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다가 대표 카테고리를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과면 사과. 대표 카테고리 또는 사, 대표 키워드. 당근이면 당근. 을 먼저 앞에 쓰고 그 뒤쪽에다가 세부 키워드를 쓰고 나서 키워드 한두 개 정도 쓰고 나서 속성 값이 들어가고 나서 키워드 2번 3번 4번 뒤쪽에다 쭉 붙이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과, 햇, 홍로, 청송, 껍질째 먹는, 가을, 사과, 꿀 이렇게 해서 5kg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네 여기까지의 글자 수가 대략 한 30자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30자 끝나는 데 위치쯤에는 항상 속성값이 있어야 돼요. 항상 속성값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똑같으냐면 꿀사과라는 키워드. 한마디로 우리가 키워드를 쓸 때에는 사과 사과 사과 사과가 반복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2등에 있는 애가 사과 경북사과 부사 못난이 꿀사과 라고 해서 사과가 세번 반복됐죠 원래 사과라는 단어가 두번 이상 그세번 이상 반복이 되면 안 돼요 상품명에는 근데 이렇게 올리면 사실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여기는 판매량 자체가 너무 월등해서 그리고 가격이 싸서 요거는 상위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치만 다른데 보면은 다 띄어쓰기를 해서 키워드를 붙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 햇, 홍로, 청송, 껍질채 먹는 가을 꿀사과라고 되어 있으면 가을 사과도 검색에 들어, 들어가고 껍질채 먹는 꿀사과도 검색어에 들어가요. 띄어쓰기로 해서 단어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다 조합 키워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중형 키워드, 소형 키워드로 계속 키워드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키워드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단어를 다 조합을 해가지고, 집합을 해가지고 보면은, 뭐, 이거 가지고 뭐, 50개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를 제가 찾아봤더니, 중복되는 애가 하나가 있는 게, 꿀사과는 다 단어를 붙여놨더라고요. 꿀사과, 여기 꿀부사, 여기 빼고는 꿀사과, 꿀사과. 다붙여놨더라고요그 얘기인 즉슨 뭘까요? 꿀사과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노출을 잘 시키려면 무조건 꿀이랑 사과를 붙여놔야 된다. 꿀이랑 사과를 떨어뜨려 놓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꿀사과에서 검색이 잘 안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키워드랑 떨어뜨려 놔야 되는 키워드도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등부터 6등까지의 상위에 노출되는 애들의 상품명을 유사하게 적으셔서 나와 맞는 키워드에 조합을 시켜서 넣으시면 평탄 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품을 등록하실 때에는 항상 우리 경쟁사, 특히 잘 파는 판매자 거를 제일 많이 유심히 보시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드렸던 상품명의 어찌 보면은 여섯 가지의 순위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좀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이 외에 또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 상품이 이쪽은 제철 상품이죠 제철 상품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즉슨 그때의 새로 등록된 상품이 더 노출 순위가 높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 상품이었을 때더 네이버가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키워드는 오래된 판매자일수록 상위에 올려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컨설팅하는 업체 중에 도장을 파시는 회사가 있거든요. 도장은 약간 전통이 좀 필요한 건가 봐요. 그래서 도장은 옛날에 등록했던 2016년에 등록했던 도장이 아직도 1등하고 그래요. 그쪽은 신상품보다 옛날부터 누적된 전통이 살아 숨쉬는 그쪽을 더 좋아해요. 근데 이 식품 쪽 카테고리는 네이버가 더 좋아하는 애가 새로 올린 애들이 더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철이 끝나잖아요. 다 빠질 대로 다 빠졌다 싶으시면 그때 판매를 정지시키세요. 상품 판매 정지. 그러 왜 그래야 되냐면 상품 판매 정지를 시켜 놓으셨다가 상품을 다시 판매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푸시면 3개월 동안 정지시켜 놨을 때 다시 풀면은 신상품으로 네이버가 인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상품 중에서 어, 2022년에 올렸는데 2 0 2 2년 음, 2021년 어, 2021년 8월에 올렸는데 리뷰 수가 3만개가 있는 애가 있어요. 말도 안되지 않나요? 2022년 10월에 올렸는데 리뷰 수가 2 0 0 0개가 있는 애가 있어요. 사실 이거 좀 말도 안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일 1등 하고 있는 애 2022년 8월에 올렸어요. 한 달밖에 안 됐죠. 근데 리뷰가 8,000개예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나올 수가 없어요. 구매건수가 2,000개인데 리뷰수가 8,000개야. 근데 상품은 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얘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판매 정지를 해놨다가 8월에 판매를 푼 거예요. 가을 사과 팔려고. 그래서 8월에 풀어가지고 그때 신상품 점수를 딱 받으면서 판매가 많이 일어나니까 1등으로 바로 치고 올라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내가 쇼핑몰을 운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이런 전략들을 먼저 내가 생각을 하고 상품을 등록을 해줘야지 상위에다가 상품을 랭크시켜가지고 판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요런 것들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요기 대부분이 다 얼마 안된 판매자들이 상의를 다 먹고 있고 그리고 햇사과가 키워드가 되게 좋더라고요. 햇사과랑 꿀사과? 햇사과를 제가 검색 한번 해볼게요. 꿀사과가 있나? 꿀사과? 꿀사과를 왜 저렇게 붙여놓는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꿀사과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꿀사과 검색량이 이제 이라고 썼네요. 꿀사과 꿀사과의 검색량이 만6천번이 검색이 되는데 상품이 만개 밖에 없어요 경쟁이 안 치열하죠 여기 아까 전에는 십만 정도가 검색이 되는데 상품이 백7십만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찔러야 되는 경쟁자가 되게 많았는데 여기는 경쟁자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꿀사과에서 그렇게 다들 키워드를 붙여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세부 키워드들다 검색을 해보고 상품 경쟁량이 제일 적그 판매자는 많이 없는데 검색을 좀 많이 하는 애들에서는 광고를 조금 진행하는 것도 괜찮아요. 사과는 비싸거든요. 광고비가. 근데 꿀사과나 햇사과나 껍질째 먹는 사과나 세척 사과나 뭐 청송 사과나 요런 세부 키워드들은 가격이 되게 쌀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광고하실 때에는 이런 세부 키워드들을 광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광고를 할 때에는 상품명에 적혀져 있는 키워드로만 광고가 가능해요. 상품명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청송이 아니라서 청송은 안 썼어요. 근데 청송사과 키워드가 너무 좋아서 광고에 청송사과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광고를 할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얘기죠. 네 상품명이 청소로못 썼으니까 그런 응.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까지 생각을 한다면 상품명을 어떻게 더 적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품명이 가장 중요해서 지금 잠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잠깐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엑셀 파일에서 제가 요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엑셀 파일 제가 여기 가져와서 여기에 상품명 만드는 거 한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내 상품 가지고 반영을 해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